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 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BLCC에서 레드킹 닭다리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거는 마요네즈 마실거는 콜라 무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레드킹은 조금 맵다고 들었어요 먹어볼게요 무슨 놈이 나한테 와우 대박 맛있어요. <웃음> Thanks. 너무 맛있어요 아, 고기가 입안에서 쏙쏙 녹아요 맵지도 않고 딱 좋아요 알함드리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아얌용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네, 세 개만 남았는데 너무 맛있어서 가족들한테 남길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목소리>